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용 근로자 주유수당 및 각종 수당에 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에게도 초과 근로 수당이나 주유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선 일용 근로자든 상용직 근로자든 구분 없이 초과근로수당이나 주유수당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유수당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맞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상의 주유수당 및 각종 수당이 이미 포함된 포괄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도 또 한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초과근로수당의 경우에 포괄근로계약서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된 초과근로수당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 포괄근로계약서는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 주유수당 및 각종 수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